m a n g m a n g 두 마리, 세 마리, 망고, 망고, <웃음> <웃음> 귀여워, 망고, 망고. <웃음> <웃음> 왜 그래? 아 망고 <웃음> 망고 아. 응. 왜 망고 15분 다 나오기만 하고 있아 <웃음> Manggo, m a n g 망 o m a n 귀여워 망고? <웃음> 망고 음~~ 망고 사 동생 둘이 중성화 수술을 마쳤어요 동생들에게 항상 먹을 것을 양보하던 망고 애교도 늘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집사의 관심과 사랑도 동생들에게 항상 양보하던 망고였는데 어 너무 좋아한다 진짜 좋아하지? 네 확실히 수빈이 고양이가 맞아 며칠 동안 아픈 체리 모찌에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망고가 병에 걸렸어요 너무 무서운 병 관심병 나만 바라봐 하며 하루종일 이렇게 우리를 불러대요 갑자기 애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만져달라고? <웃음> 망고 어, 근처, 근처, 근처, 근처, 근처. 근처. 야생에서 태어난 망고, 체리, 모찌 그리고 야생에서 새끼를 낳은 순이 너희들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는 힘든 야생 길고양이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병에 걸려도 행복하고 아파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망고! 우리 관심병은 치료하지 말고,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자. 흠, 응. 결국 누웠다. 흠흠 <laughs> 망고 일로 올라와 딴 애들은 다 자는데 넌안 자니까 일로 올라와 딴 애들은 다 자는데 그치 아, <웃음> 놈새끼야 진짜. 응. 아, 지거지못끼들라 아, 이이 새끼들. 진짜. 아, 야거 자는 거 아니었어? 아, 니었어 응? 아, 이거 이 아, 이거 이새끼 아, 이거 이 새끼들. 아, 이 아, 너만 주려고 그랬는데 음. 쟤네 들와서 이제 다음번에 쟤 줘야겠다 다음. 음오내려갔다요 <웃음> 다음 너 올라와 올라와 야너 먹었잖아 망고 너는 왜또와 체리 올라와 너 말고 너 먹었잖아 망고 금방 먹었잖아 너또 먹어 <웃음> 너 망고 금방 먹고 많이 먹으면 설사해 살찌고 이때만 해도 부풀게 욕심이 많냐? 오늘 공으로 가 욕심도 없으면서 이끝 망고, <웃음> 망고. 뭐하고 놀아줄까? <웃음> 어, 귀여워